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근 한가지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당근 샐러드 당근 나페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당근을 자주 즐기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번 레시피로 당근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샐러드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근 라페는 만들기가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재료는 이렇게 간단히 있습니다 재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올리브오일과 또 소금 후추가 필요하고요 저는 프렌치 스타일의 샐러드 맛을 느끼고 싶어서 화이트 비니거를 준비했는데요 없으시면 식초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디종 머스타드가 필요하고요 다음은 당근 한개 오늘은 당근 하나 기준으로 당근라페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아마 이 레시피는 당근이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었나? 하고 느끼실 그런 레시피가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당근을 잘라줄 건데요. 당근을 담을 큰 볼을 준비합니다. 저는 집에 강판이 있어서 강판으로 당근을 갈아줄 거예요. 당근라페 라페란 뜻이 프랑스어로 잘게 간다, 썬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얇게 썰어 주면 좋은데요 혹시 강판이 집에 없으신 분들은 얇게 당근을 길게 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네 드디어 당근 하나가 갈려져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거칠게 갈려진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색이 선명한 이 당근에 아주 간단한 드레싱만 입혀 줄거예요 먼저 소금으로 당근에 간을 해줍니다 저는 당근이 조금 커서 한두 꼬집 정도 넣어줬던 것 같아요. 소금은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호에 따라 알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다음은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너무나도 오늘도 간단해요. 먼저 올리브오일 3스푼이 필요하고요. 저는 화이트 비니거를 한 스푼 넣어 주었습니다. 없으시면 식초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디종 머스타드 반 스푼. 후추를 조금 넣어 주시고요잘 섞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드레싱은 끝이 났지만 저는 맛의 밸런스를 위해서 옐로 우 머스타드를 반스푼 더 넣어 주었어요 한가지 머스타드를 섞는 것보다 이렇게 두가지 머스타드를 섞으니까 훨씬 더 밸런스도 맞고 맛있었어요 저는 그럼 이제 당근에 드레싱을 올려 볼게요 드레싱 색이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선명한 당근에 섞이면 드레싱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젓가락으로 몇번 뒤척 뒤척 살짝만 섞어주시고요 오늘도 너무나 간단한 레시피 당근 샐러드는요. 한가지 채소로 당근만 있으면 되니까 만들기도 엄청 편하고 당근이 이렇게 맛있었나 할 정도로 당근 사랑에 푹 빠질 샐러드입니다. 당근라페는 또 샌드위치에 넣으셔도 맛있고요. 닭요리나 프렌치 스타일의 스튜랑도 잘 어울렸어요. 사실 지금 살짝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럼 최근에 구입했던 빈티지 그릇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접시에 예쁘게 담아볼게요. 이렇게 당근 하나면 친구나 남편 아내와 즐겁게 드실 겁니다. 저는 주말에 오랜만에 홈 브런치를 준비해서 이렇게 당근 샐러드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도 꼭 당근 샐러드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